스타 부부 현빈 손예진이 부모가 됐다. 현빈 손예진 양측 소속사는 27일 손예진 씨가 오늘 등남했다.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다 라고 밝혔다. 당초 손예진은 12월 출산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일찍 출산했다.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3월 결혼 후 8개월 만에 부모가 됐다. 손예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 앞서 현빈은 9월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 언론 인터뷰에서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. 아이가 눈앞에 보여야 실감이 난다고 하더라. 나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다. 큰 축복인 만큼 설레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. 더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다. 라고 전한 바 있다. 1982년생 동갑내기인 현빈 손예진 커플은 영화 협상으로 첫 인연을 맺은 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종영 후 연인 사이임을 인정해 공개 열애 1년 2개월 결혼에 꼬리 냈다. 이후 손예진은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조심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까 한다.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다. 아직 얼떨떨하지만 걱정과 설렘 속에서 몸의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체감하며 지내고 있다며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 잘 지킬 것이라는 글을 올려 임신 사실을 직접 알림바 있다.